응. 음. 열두 시겠네. 시계를 1 2 시로 네. 맞춰보자. 오케이. 하고 위쪽을 돌리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세일 폴 2라는 게임입니다. 그.. 틱톡 그거 말고요. 스펠링도 달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게임은 둘이서 진행하는 We Were Here 시리즈랑 비슷한 느낌의 퍼즐 게임입니다. 한쪽에서 설명을 하고 한쪽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무료 한글, 정말. 매드에터랑 같이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가시죠. 틱톡은 두 명이 함께 플레이하는 어드벤처입니다 혼자서는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오 이거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도 같이 할수 있나 보네 오 최고의 경험을 위해서는 서로의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풀리지 않거나 힌트가 필요할 때 살짝 보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음 좋아요 그럼 한 명이 설명 위주로 하고 한 명이 풀어나가는 그런 형식일 것 같은데 누가 어느 역할을 할까? 플레이어를 선택하라는데요? 플레이어를 선택하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그냥 아무거나 먼저 선택하자. 오케이. 가위 바위 보 찌! 뭐... 아, 오케이, 졌다. 오케이, 이겼다. 내가 1. 오케이. 그럼 내가 2로 가겠습니다. 친구가 친구? 플레이어 1인지 어. 확인하십시오. 네. 음. 진짜. 아니, 그뭐 어떻게 연결을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방인터넷 연결 자체가 필요가 없고 각자의 플레이 시나리오로 어? 이제 가는 거야. 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겠지. 오, 오, 그런 거구나. 오, 오, 되게 신기하다. 온라인 멀티가 아니구나. 아, 아, 아. 보드 게임 같은 느낌인가 봐. 개 재밌겠다. 오케이. 글이 똑같이 써있나? 아말리 레이븐이라는 사람에게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도 소포를 받았습니다. 어, 저는 오늘 당신과 친구에게 두 개의 낯선 소포가 도착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 오 각자 글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교대로 가자. 오케이. 나는 지금 음. 책상이 나왔고 거기에 2021년 9월 1일 오늘이네요 나도 책상이다 시계가 보여? 어 전자시계 설마 오른쪽에 데이... 클립 있는 것까지 똑같니? 어어 어, 클립 좀 네모 뾰족한 청알처럼 생긴 어 이거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릴 수 있다 아하 오케이 드래그. 드래그 편지같은거 있는데? 읽어봐 플레이어1님께 이 시계는 게임의 일부이자 제 여동생을 위해 만든 선물입니다 승리하려면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며 서로 보고 읽은 것을 이야기하세요. 만약 제 여동생을 찾는다면 제가 그리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말리. 오, 완전 다르네. 플레이어 이 님께 당신과 친구분께 시계를 하나씩 보내드립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친구분과 함께 과거를 들여다보세요. 시계 태엽 감는 걸 잊지 마세요. 아말리. 음. 라고 써있네요. 나 이런 게항상 신기해. 여기 있다. 오오 어, 오. 오, 오. 오오오 뭐야 뭐야 이..이걸 무슨 시계 라고 하죠? 이거이거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뭐..뭐라.. 부른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그자 이거 뚜껑을 열었어 어 나도 열수 있다 아말리 1915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간에 맞춰야되나!?이걸? 이게 정확히 7시로 지금 고정이 되어있거든? 음. 어? 시계 옆에그러니 지금 택배를 뜯었는데 그 음. 안에 시계가 있었고 그 옆에 어떤 신문지 쪼가리가 있어 1937년 3월 14일 화요일 무슨.. 지금 잘려 있거든 일부만 지금 오려져 있어서 나..나 나 읽을까? 어어 어. 이제 큰 제목으로 마을에서 또 다른 실에서 잘려 있고 총사건 발생! 어어 마을에서 또 다른 실종사건 발생 어어 나는 이제 작성자 마크 디 한센이란 사람이고 신레백프레스뭐 지역명인가? 유명한 시계장인 가문의 막내인 레르케의 실종신고가 어제 접수되었다. 그녀의 언니인 아말리는 여동생을 10시 30분에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끝! 끝! 하고 그 옆에, 옆에 사진이 하나 있어 기사가 이제 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녀는 나중에 한 시간 반 이후가 틀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라고 써있어. 그리고 공고 수상한 것을 보거나 들으셨다면 경찰에 제보 바랍니다. 라고 돼있네요 1시간 반 이후라고 했으니까 웨데터가 혹시 거기 옆에 시계 단서같은게 있어? 나 10시 30분에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진술 했다고 라 돼있긴한데 10시 반 응. 1시간 반 뒤니까 그럼 응. 12시겠네 시계를 12시로 네. 맞춰보자 오케이. 하고 위쪽을 돌리면 오오오오 나글 나왔어, 읽어? 어, 나도 내가 먼저 읽을까? 어, 먼저 읽어 네가 플레이어 일... 원이니까 오케이, 1장 이것은 레르케와 내가 알던 세상을 복사한 것입니다 끝난 1장 레르케는 1937년에 실종되었지만 모든 사건은 그보다 몇년 전에 시작되었죠 끝어 오케이, 다음 어? 2 0 2000... 0 5 오오오, 과거로 돌아간다 1927년으로 갔네 어, 나도? 되게, 되게 신기하다. 뭔가 재밌... 인터넷 연결이 필요가 없다는 게 되게 신박한 것같아 어, 진짜 참신함. 어? 이거 화면을 마우스로 당겨서 돌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버스 정류장 같은 게 나오고 어? 나랑 같은 지점을 보고 있나 봐? 응, 음, 이상한 게임기 같은 게 보여. 나도? 응, 음, 그리고 왼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레이븐의 시계공방이 나와. What? 왼쪽으로 그러니까 화, 화면을 잠깐만 잡고 잠깐 타, 타임 잠깐만 오케이 지금 우리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든 버스 정류장인 것까지는 맞는데 이 오락기 같은 게 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아 오락기 오락기 본거 아니었어 방금 나는잉 그러면 오케이 아 오락기를 보, 볼게 <웃음> 설명해줘 어 오락기가 격자 무늬로 되어 있거든. 어어어나 거기 가장 왼쪽 아래에 기차가 하나 덩그러니 있어. 어 똑같아. 똑같아? 어. 그럼 방향키가 밑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것도 똑같아? 나 오른쪽으로 가는 게 빠져 있어. 나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빠져 있어. 그리고 가운데 처음부터가 있고. 그것까지가 음, 똑같아? 음, 또, 똑같네. 똑같네. 근데 그럼 넌 아까 본게 뭐야? 이거 그냥 아예 뒤로 가 가지고 정류장 전체를 보는 화면에서 어? 화면을 잡고 왼쪽으로 당그 그, 그, 넘길 수가 있어. 아, 오오 오, 오. 어 무서워 해서 저기 왼쪽을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은 레이븐의 시계공방이 나와 음 똑같네 어어어어 응한번더 어, 어. 음, 왼쪽으로 돌려볼게 어 그러면 이 우물 나온다 어 되게 무섭게 생겼다 어 <웃음> 바로 저기서 귀신 긴 생머리 귀신 달려올 그러니까. 것같습니까 그리고 한번더 돌리면은 이쁜 집이 나오네 음, 불 켜져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정해야겠네 이거 오락기를 한번 조작을 해볼까 일단 어 근데 나 시계가 방금 12시였는데 11시로 돌아갔어 어 그러게? 나도 아까 12시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지? 기다려봐 나 이거 한번 반대로 한바퀴를 돌려볼게 오형 어? 이거 어? <웃음> 우리가 방.. 아 이거 형 이거 화면 그 시계 본 상태로 화면을 살짝씩만.. 그니까 넘어가지 말고 어 살짝 움직여봐 그럼 오 시계방울이 움직여 그러네? 와야너 관찰력 되게 좋다 아하, 어허. 어허 이걸로 시계를 돌릴 수가 있네 그렇구나. 화면 돌리는 걸로 응? 아, 되게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은데 되게 빨리 찾았네 요 음. 이거 게임기 조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게임기 조작이 위키밖에 안 눌려 어 그러네 이 버튼을 찾아야되나? 그런..가봐 그러면 가장 만만하게 생긴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이쁜 집을 가볼까? 오케이 집을, 집을 누르니까 누른다. 들어간다 들어왔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야? 기차 같은 게보여아 진짜? 나는 삐에로 튀어나올 것 같이 생긴 깜짝 상자 있어 아 다르네 손잡이가 있는데 한번 돌려볼까? 돌려봐 오케이 오르골처럼 나도 그... 소리가 나오는데, 응. 열리진 않아.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응. 툭, 어?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게 손잡이를 오르골처럼 이렇게 돌릴 수는 있는데 그, 아이 <웃음> 진짜 설명하기 <웃음> 어렵게 돼 있다 이거. <웃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우 답답해. <웃음> 뭔가. 걸려있어 <웃음> 뭐가 걸려있다고? 그니까.. 아, <웃음> <답답해. 웃음> 손잡이에 뭐가 걸려있어? 그니까 손잡이에 어, 걸쇠같은게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위쪽에 있는 걸쇠에 걸리거든? 어어어, 어, 어렵네 오케이, 그럼 일단 일단은 내 화면 설명해볼게 어? 나 살짝 증기기관차 같은 기차 모양 같은 게 있고 어, 어. 뒷바퀴가 있어 이것도 어. 돌릴 수 있는 것 같아 어 돌릴 수 있어 오오오오 오, 오, 오. 이걸 돌렸더니 증기에서 글자들이 나왔는데 새, 계속, 반식에마 이렇게 나왔어 좀더 좀 돌려볼게 되겠다. 새, 계속, 마어 이거 계속 돌리면은 아 계속 돌리니까 아 계속 돌리니까 완성이 된다 아, 이거 살짝 그런 거 같다. 선물이 마음에 들면 뭐 잠시만. 어. 이게 옆에 일단 전구도 있거든. 어. 어. 전구 좀 건드려 볼게. 어? 오, 오, 오, 오. <웃음> 전구 위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니까 어, 뭐 어. 나방이 하얀색 나방이 날아오면서 문장을 완성을 해 줬는데. 오. 어, 레르케 어. 선물이 마음에 들면 좋겠어. 반시계 방향으로 세 번. 어. 어. 아! 오케이. 나 지금 돌릴게. 어. 한 번, 두 번, 세 번. 시계 방향으로 두 번.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됐어. 아형 어, 잠시만. 이게 마지막에 아 그리고 손을 놓지 말라고 돼 있는데 어, 이거 손 형이 안 클릭을 떼면 안될것 같거든. 어손안 놨어. 아안 놨어? 그러면은 시계 방향 두 번까지 했지? 어? 반 시계 방향으로 두번 돌린 후에 반 시계 방향으로. 두 번을 돌린 후에 계속 시계방향으로 돌려 으어 <붙> <붙> <붙> <붙> 아, 깜짝이야 아 놀라라 <붙> <붙> <붙> 아뭐 나왔..뭐 나왔는데? <붙> 피에로 피에로가 튀어나왔는데 음.. 아씨 하하 여기 쪽지가 같이 튀어나왔거든? 이게 아무리 봐도 아까 맨 처음에 버스정류장에서 봤던 그 게임기의 격자와 동일하게 생겼고 음. 출발지점이 같해 그래서 이 줄이 스 그어져 있는데 중간이 찢어져 있어 그리고 옆에 숫자가 좀 적혀있네? 00067이라고 음.. 일단은 당장은 잘 모르겠네 뭔가 잘기억해둡시다 여러분 이 길대로 가려면은 오른쪽 버튼이 무조건 필요해. 음, 음.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단서를 확인했으니까 나갈까? 어허. Uh 형으로 -huh. 나오면은 어. 풀숲 같은 걸 건드려볼 수가 있어. 오, 그러네. 클릭을 하면. 근데 별다른 의미는 없는 듯? 이거 공포게임인가요, 여러분? <웃음> 좀 짜증나. 원래 <웃음> 근데 이런 퍼즐게임이 좀 으스스하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돌리자. 와, 세상에서 uh -huh. 제일 무섭게 생긴 우물. 빨가볼게요 어. 오케이 들어간다 사다리가 나왔어 어나 밑으로 내려가는 중 아우씨 뭐 나올거 같애 어? 어? 이상한 철가방같은거 나왔는데? 나도나도 나도. 버튼이 어 눌리는게있고 안눌리는게있어 음, 너도? 음, 도나자 첫번째를 너 누를수있어? 어 누를 수 있어. 첫 번째를 눌러서 검은 어. 삼각형으로 맞춰. 어, 오케이. 두 번째 거 뭐야? 두 번째 거 비어 있는 동그라미. 자세 번째 거 비어 있는 삼각형. 아 어, 이거 너무 재밌다 이 게임. 네 번째 거 비어 있는 네모. 그 다음 것도 비어 있는 네모야. 어허. 그 다음 건꽉차 있는 동그라미, 까만 거. 됐어. 옆에 레버가 있네, 오른쪽에. 음. 내리면. 오 열렸어. 어. 아 버튼? 오른쪽 버튼이다. 오호. 짜잔. 다시 올라갑시다. 살짝 무슨 그거 같아 TRPG 하는 느낌이야. 어, 재밌어. 그러게. 그러면은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자. 어느 방향으로 돌려? 왼쪽이지? 다시 원상복귀니까 12시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아 오케이 12시에 버스정류장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꽂아줘요 삽입 됐어! 오케이 됐다 나도 이제 아까 봤던 종이쪽지의 반쪽가리를 아마 니쪽에서 네 찾을 수 있을거야 그러면 그 레이븐 시계공방을 가야되나? 그러면 이제 기차의 루트가 완벽하게 나오겠죠? 일단은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그냥 우물에서 그냥 오른쪽 거. 돌려 레이븐의 시계공방 착! 착! 착! 어, 이... 잠깐만 잠깐만 뭔가 어. 이상해 쟤 잠깐만 뭐가? 어? 뭔일이야? 어어 무서워. 어우, bgm 왜 이래? 아무 의미 없는 건가? 이게 맵을 돌릴 때마다 흰 새가 나오거든? 아, 그래? 흰 까마귀. 이걸 누르면 다른 맵에서 나타나.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죠? 아직까지? 나는 일단 새 같은 건안 보이긴 해. 아무 의미가 없나봐? 자, 레이븐의 시계공방 갑시다. 이건 딱 바로 풀리는 퍼즐이 있구만 영업시간이 있어. 3시에서 9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시로 오케이. 바꿔. 3시에 만납시다. 아우, 도와줬네, 으... 이거. 도와줬네, 어, 이거. 으... 자, 3시가 됐죠? 3시가 된 상태에서 공방을 가니까, 오, 불이 켜져 있어요. <웃음> 어허, 됐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뭐, 들어갔습니다. 뭐가 보여? 옛날 라디오. 아, 어, 나도, 나도. 주파수가 음. 적혀있고. 오오 나 주파수를 조금 움직이니까. 글이 나왔어. 어, 나도. 난 지금 정확하게 맞췄거든? 어. 뭐야, 이거? 뭘까요, 이게? 지금 820으로 주파수를 맞췄더니. 어. 항상 자신의 창작물을 남긴다고 합니다라고 나와 있거든. 음, 나는 525에서 조금 당겼는데 나온 건데 경찰이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실종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나와. 아아아아 아, 아, 아, 잠깐만. 나도 지금 같은 위치로 보니까 네가 보고 있는 그 주파수와 같은 위치에 두니까 내뒷 문장이 나왔어. 다시 한 번만 읽어줘. 경찰이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실종 접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늙은 고양이와 개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모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건 820인 것820 820에서 조금 앞으로 어어어자 읽어줘 레이븐 씨의, 어 옆에 옆에 옆에 뭐 이상한 이상한 딱정벌레 옆에 이상한 딱정벌레 막 내려오고 막 그래 저안 눌려 정체가 뭐냐고 오케이 읽어줄게. 어. 레이븐 씨의 딸아말리는 뛰어난 시계 장인이자 발명가입니다. 그녀는 가는 어. 곳마다 항상 자신의 창작물을 남긴다고 합니다. 저건가봐. 어. 오케이. 다음으로 또 넘어 봅시다. 다음 거 그거다. 820과 1115 사이. 어. 레이븐 가족은 약한달 전에 이곳으로 이사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18일에 시계 공방을 열수 있도록 말이죠. 자, 넘어가 봅시다. 18일인 거좀 기억해두고. 그리고 1115 조금 뒤아또 어? 다른 반려동물이 밤에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젠슨씨의 늙은 농장개였습니다 도둑이 농장 잡힐 때까지 메인. 꼭 문을 잠그고 다니세요. 아아. 어. 네. 아, 또 훔쳐간 거야, 동물을. 1410 조금 뒤에 아니 앞쪽에 있어 또아 어어 앞쪽 앞쪽 어, 이상한 어. 사건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죽은 새들이 숲 바닥에 흩어져있습니다 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네 그러게 동물들이 사라지고 죽고 그러네요 그리고 410 뒤쪽으로 조금 간 가운데보단 조금 덜 어어 편지를 받기 위해 5마일이나 걷는건 이제 그만! 드디어 3월입니다 이제 어. 우리 우체국의 건설이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이죠. 음, 그냥 속보 같은 거네 라디오에. 음. 그리고 1,705 조금 안 되게. 어. 이상한 흰색 까마귀가 레이븐 가족의 막내에게 애착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부디 다른 반려동물처럼 실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 흰색 까마귀 있었대. 아, 어. 그거를 내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다. 그런가 봐. 자, 이제 드래그해서 위로 올라가보자 아, 올라갈 수 있네 어, 형 이거 태엽 돌릴 수 있어, 딱정벌레 어? 그래? 어, 태, 태엽 돌리니까 위로 올라가 아, 그래? 그리고 나는 지금 어어 엄청 키만... 많이 위로 올라갈 수 있네요, 이게? 그러네 시계가 있어 올리니까 음. 너도 있어? 응 나도 있어 많아 네개 정도 있어 나도 네개가 보이고 각자 지금 시계가 3시 44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 응 나도 비슷한 듯 좋아 계속 위로 올려보자 여기 하얀색 까마귀 깃털이 있고 까마귀 깃털이 있다고? 어너 없어? 나 이상한 돌돌 말려있는 종이 같은 게 있어 어? 그거 읽어봐 이거 누르니까 그냥 쿵쿵대기만 하고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그래? 음. 응. 더 위로 올리면? 더 위로 올리면 달력이 있어. 달력이 있다고? 난 창문과 뉴스 기사가 있어. 달력은 뭐야? 뭐 있어? 천구백이십년 일월 일일 일요일. 일월 일일 일요일. 그렇군. 오케이. 자 뉴스. 잠시만, 어, 어, 잠시만. 나 이거 빨간색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럼 어. 아까 라디오 읽었던거 18... 어? 어 잠시만 그, 그... 형 1월이랑 월이랑 요일도 바꿀 수 있어 그 개업일이 언제였지? 정확하게? 개업일? 어떤 개업일? 18일에 시계공방을 열수 있도록 말이죠 3월 3월 3월 18일 아니다 시계공방이라고? 3월은 그거야 그 우체국, 우체국 세우는게 3월이야 아 어쨌든 어, 단서는 3월과 18일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거 같아음 3월 18일 수... 수요일? 요일을 요일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자. 여기 여기 신문에 써 있어. 자, 내가 읽어 줄게. 뉴스 수요일 신문. 오, 잠, 오 됐어, 됐어. 3월 됐... 18일 수요일 맞아. 오케이. 그 야, 게임기, 게임기 그 격자판 뒷부분이 나왔고 티켓처럼 생겼고. 오! 그거 사진 찍어 놔. 그리고 숫자 적혀 있어. 00067. 그...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자고. 근데 나 뉴스좀 읽어볼게 이거 신문기사 레이븐의 시계공방에서는 모든 시계장치를 구매하고 1회를 요청하고 오래된 시계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네 오늘의 소식 시계공방 개업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시계장인 레이븐씨가 마을에 새로운 시계공방을 연다 그게 이 건물인가봐요? 여왕도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오늘 그의 공방이 문을 연다 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나 자다 봤고 음. 이제 건물 나가자 음흠. 자, 바로 버스정류장으로 와서 시계가 4시로 고정이 되어있고 내가 티켓을 볼게 이제 어허. 기차 오라기로 와서 위로 3번 위로 아니야! 3번. 2번! 위로 2번! 위로 2번! 위로 2번 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시 아래로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나 하면서 너의 위치야 이렇게 하나 가고 위로 셋, 어? 아? 오른쪽으로 둘, 어? 아? 위로 하나, 어? 아? 오른쪽으로 하나, 어. 오호, 호호 오호, 가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지 않을까? 더 이상 이제 오호, 이안오리고호 오호, 오호, 오호, 기차 오호, 오호, 오호, 가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2장. 게, 아 2장. 이제 끝났네. 2장. 1장이. 읽어줘. 읽어줘. 어, 2장. 실험용 동물을 찾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동물을 하나 알고 있었죠. 동물이 사라지는 이유가 너 때문이었어? 그런가? 뭐 실험으로 쓴다는데? 형은 뭐라 적혀있는데? 레르케에게 그녀를 위한 시계를 만들고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관심이 없었고 그 멍청한 새와 놀기 바빴어요. 라고 써있네. 내가 레르켄가 내가 레르켄인 것 같은데? 네, 아보자 오케이 근데 내가 실험용 동물을 찾고 있나봐요 시간이 32년으로 갔습니다 어좀 지났네 어 맵이 다 바뀌었네요 어? 우리가 갔던 선로가 폐쇄됐어 어 그러네 그럼 이제 선로를 다시 찾아야 되나보다 그러네 뭐 눌리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다시 오른쪽부터 볼까? 오케이 오른쪽 아하, 또 아름다운 집이 혼자 적적하게 있군요. 들어가 봅시다. 뭐가 뭐여? 나 모닥, 저 벽난로 위에 사슴 뭐 저기 헌팅 트로피 있고 어. 장작 있고 어. 문 있고 식물 하나 있고 식물이 있어? 식물이 어. 어떻게 생겼어? 식물 그 살짝 그 뭐라야되지? 해 조화같은거라 해야되나? 조화 해야 어? 나랑 같은 식물을 보고있나? 거기 뿌리가 튀어나와있어? 어 나는 거의 다 잘렸거든? 근데 뿌리가 튀어나온것 같긴해 어자 나, 나, 나도 지금 예상이긴한데 같은 식물이 눈앞에 있고 그 앞에 밑에 있어. 바닥에 쪽지가 있는데 읽어볼게 아래층에 음. 내 최고의 발명품이 된 녀석을 뒀어 우리의 비밀 멜로디를 연주하면 문을 열어줄게 아말리 음 써있고 오른쪽에 문이 있어 어? 오른쪽에 문을 클릭하니까 음. 왼쪽에 약간 게시판처럼 벽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고 거기에 종이 붙어있어 딸랑딸랑 할수 있는 종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이 6개가 있는데 그 버튼에 각각 주방, 안문 연구실, 음악실, 어. 사무실, 오. 식당 이렇게 써있어 어나 내려갈 수 있어 어 그래? 휠을 내리면 아래로 내려져 형한테 있는 문이 내꺼랑 똑같은건가 해서 나도 눌렀더니 열렸거든 넌 열렸다고? 어난 문이 열려 난 안열려 어 열렸더니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와서 내려갈 수 있게 됐어 어 내려가봐 오케이 내려가볼게 어... 이 이상한 뭐... 실험실 같은건가? 연구실 어 연구실 느낌 나어 어, 잠깐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어 올라갈 수 있어 맨 처음으로 가봐 맨 처음 어맨 처음으로 갔어 자 그러니까 이게 그건것같아 너의 위치가 총 6개의 방을 거칠것 같거든? 어 그거를 내가 위쪽에 있는 배를 순서대로 울린 다음에 그럼 내 오른쪽 문이 열릴거야 어 그래서 지금 맨 처음 위치가 어딘지 가장 흡사한 데를 말해줘 주방, 안문 네. 연구실, 음악실, 사무실, 식당 어 연구실일거같은게 지금 보면은 뭐 밧줄있고 물감같은거있고 박스있고 오크통이있고 쥐덫같은게있어 주방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어어어 잠시만? 여기이상한 도마뱀이있어서 에? 뭐라고? 뭐 아니냐고? 그럼 주방 아니냐고 주방 오크통 아니 아니아냐아 개더러 개더러 그래 그러면쭉 계속 볼거 다 보면서 얘기해줘 어 지금 도마뱀이 어? 돌아댕기는데 도마뱀이 돌아다니길래 막그 건드렸더니 지가 알아서 덫으로 들어갔거든 어 다니는 경로에 글이 생겼는데 그리고 오크통... 어 오케이 오크통에 코르크마개를 빼니까 또 문장이 나왔는데 연구실에... 어 잠시만 아 뭐야 이 문장 3개가 합쳐졌어 어어 어어쭉 어. 읽어줄게 어? 연구실에서 이 연구를 1년이나 되풀이 해왔어 나를 위해 안전히 보관해줄래 이렇게 예전에 예전에까지가 이제 위에 하나고 주방 식료품 창고에서 발견한 새끼 고양이 두 마리 얘기했듯이 잘 돌봐줘 5년 동안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다시 돌아와서 완성할 거야 식당 식탁에 앉아서 너를 기다릴게 이게 예, 끝인데? 내가 연구실, 주방, 식당의 배를 한 번씩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거든? 아~~ 오케이 아까 뭐 1년, 3마리, 5년 후 이런 단어가 있었잖아? 어어 어. 그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서 얘기 좀 해줄래? 오케이, 연구실에서 이 연구를 1년이나 세 분이 어 연구 해버려. 1년? 어? 주방 식료품 창고에서 발견한 새끼 고양이 두 마리에게 했듯이 잘 돌봐줘 주방 두 마리 5년동안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다시 돌아와서 완성할거야 식당 식탁에 앉아서 너를 기다릴게 식당 5년? 이이게 아마 숫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벨은 6개고 이걸 다 눌러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죠? 그럼 중간에 3,4를 찾아야 되는데 3,4 아 벨을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건가? 잠깐만 연구를 한 번? 주방 두 번? 식당 맞는 다섯 번 하나 둘셋넷 다섯. 오오오오 아, 문이 열렸어요 어, 문이 열렸어요 오, 대박. 오. 배를 누르는 횟수였네요. 음, 음. 자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문. 어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어 아래로 어, 어, 어. 드래그해서 지하실로 내려왔고 여기에는 딱히 눈에 띄는 게. 갓줄에 매달린 오크통을 발견했어 그리고 그 중간에 매달려있는 오크통 중앙에 구멍이 나있어 어. 오크통을 계속 건드리니까 움찔움찔거려 어! 어? 부서지고 있어 오오 오, 오. 계속 건드리고 있어! 부서졌어! 부서졌더니 오크통 안에 시계가 나왔어 그 시계는 지금 정확히 열두시? 자, 잠깐만. 뭐야, 이거? 15, 0, 0, 0, 15, 30. 아! 잠깐, 잠깐, 잠깐.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적어주세요. 0, 15, 0, 0, 0, 15, 30. 끝이야. 시계가 지금 가르치는 분침이 계속 이 주기로 가르치고 있거든? 어렵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필요한 단서는 아니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끝났고 음, 음, 음. 이제 힌트를 얻었으니까 나가서 다음방으로 가보자 오케이 비가 엄청 내리네요 자 다음방 어? 건물이 달라졌어요 그러네 이상한... 오물이 있던 곳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악기점 같은 게 있네? Uh -huh. 자 들어왔어 뭐가 있어? 아이상 아까 그 태엽 감는 딱정벌레 여기도 있고 이상한 나침반 이거 뭐뭐 돌릴 수 있는 뾰족한 나침반 같은 장치가 있는데 세개 있어 그리고 그 밑엔 버튼이 있고 44, 46, 48이라 적혀있어 그 숫자 변경할 수 있어? 아니 숫자는 못바고 근데 그 나침반 바늘은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제 바늘이 네개야 하나당 음. 칩자모양으로 돼있어 지금 나는 지금 건물을 들어왔는데 응. 트럼펫같이 어? 생겼잖아 응, 왜? 응. 아나 위로 올린 그 벌레를 눌렀더니 벌레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어. 그니까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런 돌릴 수 있는 나침반 같은 건데 10, 14, 16, 18 24, 26, 28 34, 36, 38 44, 46, 48 이렇게 되어있어 그렇게 있어. 나침반이 많다고? 어 다 작동해 맞아. 난 지금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 악기 상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까 말했던 우체국인가봐 어, 우체통이 아. 정중앙에 커다랗게 하나가 있고 그게 다야 어 그럼 내가 풀어야 되나 이걸? 열수 있나 이걸? 뭔가 알려줄만한 게 없나 거기서? 아까 내 시계 에 봤던 거 있잖아 어. 그게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면 어때? 북... 동... 북... 동남. 이렇게. 아 이게 그런.. 그니까 러 나침반처럼 생겼는데 나침반은 아니란 말이야. 금고 같아 살짝. 파이팅난 그쪽이 아.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난 알려줄 거밖에 어, 어. 알려줄게 없어. 오 어, 엄청 막연한데 이거? 아니 집... 나 진짜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5만가지를 다 누르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우리가 지금 단서만으로는 여길 못 푸는 걸지도 몰라. 일단 나갈까? 오케이. 나름의에 머리 를굴려 봤는데. 다음 맵 가보자. 오케이. 레이븐의 시계 공방. 이번에도 영업 시간이 3시부터 9시이기 때문에 3시에서 만나자고. 오우또 토해야 돼. 으. 어? 죽는다. 오케이. 도착. 오케이, 나도. 들어간다. 얘기해 줘. 오케이. 하얀 까마귀가 있고 이상한 상패 같은 게 있어. 으흠. 그리고 이아 이걸 뭐라고 부르지 모르겠고 핀셋 있고 추출 시간 오토메론 오토메톤 제작 서랍 있고 구슬 세개 있어 갈색 흰색 빨간색 구슬 있고 재봉틀 그...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이 도구들을 치우지 마세요 시계 공방을 닫으면 작업할 거예요 아말리 라고 적힌 편지가 있고 그리고 위에 상표에는 견습생 합격 안내 아말리 씨 당신이 제새 견습생으로 뽑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추출에 대한 당신의 실험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짧은 수명이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에 동의해요 특히 세상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스위스에서 당신의 실험을 돕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시계 장인 클라리사 샤르 끝 나는 정면에 탁자가 있고 그 음. 탁자 위에 랜턴이 있어 음. 그리고 그 랜턴 앞에 아말리 레이븐이라고 적혀있는 편지 봉투가 있고 우표가 음. 두개 붙어있어 O라고 쓰여져 있는 우표가 그리고 그 편지 봉투 안에 그림자로 실루엣이 열쇠가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 빛에 비춰보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방금 습득했어 그리고 오른쪽에 시계공방이라는 태그가 붙어있는 열쇠가 있네? 이 열쇠가 아까 그 봉투에 들어있던 실루엣만 보이는 열쇠와 실루엣이 매우 비슷해 자이 열쇠도 먹었고 옆에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 어떤 상자가 있고 위쪽에는 액자가 벽에 걸려져 있는데 어떤 여자의 뒤통수 사진이고 그 여자의 어깨에 하얀 까마귀가 앉아있는 사진이고 끝이야 그리고 난 열쇠와 편지 봉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시계 공방 열쇠를 먹었잖아 그리고 네가뭐 어. 시계 공방이 다 치면은 뭘 한다며 아어 닫으면 작업할 거라 그랬어 어 그럼 난 지금 시계 공방을 닫은 3시 이전으로 왔거든? 어 그리고 난 열쇠가 있단 말이야 자 열쇠가 지금 사용이 돼 들어간다 어허 자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책두개가더 생겨있어 탁자에 하나는 음. 시계 학이야 시계학 음. 새로운 시간 측정 방법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 책을 펼쳐서 지금 글자를 보고 있거든? 정확도 여러 연구를 통해 샤르시는 채널 플레이트의 코츠만 사용할 때 시계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순서가 시간을 더 정확히 맞출 수 있고 시간을 저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뭐가 있나봐요 이게 타이거아이는 쿼츠의 왼쪽에 있어야 함 말라카이트는 루비의 반대편 또는 바로 옆에 있을 수 없음 루비는 타이거아이 바로 옆에 있으면 안돼 이거 내가 중요하다. 구슬 얘기인 것 같은데 어~~ 그런가 근데 봐 근데 내가 구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알았어 일단 쭉더 볼게 균형 최고의 정밀도를 위해 균형바늘이 세 번째 쿼츠를 향하도록 한다. 대신 말라카이트 쪽으로 향하게 하면 시간을 저장하기에 더 좋을까? 모든 것이 최적의 정확도로 설정되면 오른쪽 상단 기어를 시계 방향으로 두번 돌려 시계를 감는다. 뚜껑이 닫히면 시계를 1 2시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추출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놀람> <놀람> 일단, 책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다 봤고, 하나는 원석이야! 아! 여기에 아까 그 구슬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려져 있네. 자, 말라카이트는 녹색으로 알려진 구리광물로 내구성 있는 안료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말라카이트가 녹색? 초록색에 약간 줄무늬가 쪼글쪼글하게 있는 그런 구슬이야. 초록색 구슬은 없어. 일단 여기에는. 자, 쿼츠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 때문에 시계를 만드는데 흔히 사용된다. 쿼츠는 그냥 하얀색 유리 구슬이야. 하얀색 구슬은 있다. 루비는 단단하고 내구도 높은 원석으로 기계의 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진짜 그냥 빨간 구슬이네 이거. 빨간 구슬도 있다. 잠깐 지금 니가 가지고 있는 구슬이 뭔지 먼저 얘기해봐 나는 갈색깔 그 호피무늬같은 구슬이 하나 어, 있고 목성 같이 생긴 거. 어 목성같이 생긴거? 어어 그리고 투명해 보이진 않는데 흰색 구슬이 있고 어. 빨간색 구슬이 있어 그리고 움직여지진 않아 지금 없는 구슬이 초록색, 하얀색에 검은 점이 박혀있는 구슬이랑 그냥 생 검은 구슬이 없어 어 내가 딴 데서 찾아서 배치를 시켜야 되나 보다 그런거 같아 아니면 지금 보니까 시계학 책에 보면은 어떤 기계장치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 응, 그 이건가? 그걸 찾아야 돼, 부채꼴같이 생겼어 부채꼴같이 생겼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지금 어떤 장작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편지를 먹었잖아 어 그래 잠깐 우체국 좀 갔다 올게 어 우체국에다가 이 편지를 넣을 수 있어 어하발리네이븐 넣었더니? 밑에 답장이 왔고 우체통 번호 28 북서 서 남서 동이라고 적혀 있어. 오 잠시만 28 28번이라고? 어. 오케이 다시 불러줘 방향. 북서. 서면 왼쪽이지. 그렇지. 북서. 그다음에 서. 어 서. 그다음에 남서. 남서. 그다음에 동이야. 동. 오 열렸어. 오마이 <웃음> 아말리 레이븐이라 적힌 편지 봉투에 우표 두개가 붙여있어 오라고 적힌거 형이 보낸거지? 그, 열쇠가 들어있어 어 열쇠 받았어? 어 그거 아마 시계공방 같은 열쇠일거야 들어봐 아말리 시계공방 열쇠는 여기있어 일이 끝나면 내 까마귀 찾는 것좀 도와줄래? 레게 자. 형이 레드케인가 내가 아말리고 너도 시계, 시계 3시 이전으로 와서 꺼져있는 시계공방에다 열쇠를 사용해 오케이 어어 열쇠 사용됨 어 시계 열린 시계가 있어 거기에 혹시 부채꼴 모양 뭐가 있니 부채꼴 모양에 구슬이 박혀있는 거기 있는데 어, 어, 어네 개. 어, 오 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 좀 어. 어까마이가 어, 어. 이, 이, 이 <웃음> 시계를 자꾸 치는데 어? 아무튼 어 어떻게 할까? 몰라. <웃음> 뭘 알려줘야 돼, 내가. 거기에 구슬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될 텐데. 어어 어, 하나가 더 필요해. 지금 초록색 짝을짝을, 빨간색 그리고 흰색 갈색깔 목선 같이 생긴 거가 박혀 있어. 아 오케이. 어내 옮길 수 있어 얘네들. 어 위치에. 그래 그래 그걸 이제 맞춰야 돼. 자 계속 설명해 줄게. 타이거 어. 아이는 쿼츠의 왼쪽에 있어야 돼. 타이거 아이는 쿼츠의 왼쪽. Okay. 말라카이트는 루비의 반대편, 또는 바로 옆에 있을 수 없음 뭔 소리지? 루비의 반대편이 무슨 뜻이죠? 이게 대칭이 있어서 그 대칭의 반대점이 아니라는 소리인 것아 아... 어어 그런가봐 절반으로 잘랐을 때 같은 위치 혹은 바로 옆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두칸 떨어져 까랑... 있으면 되는 거네 두칸 응응 음, 음. 그리고 루비는 타이거 아이 바로 옆에 있으면 안됨 아씨 이거 어떻게 바로 옆에 안있지 이게? 이거를 반대로 돌려야되나? 이봐 해볼게 우리가 역할을 어. 바꿔서 써야했어 젠장 난 저런거 잘 푸는데 아야아니야풀수 아니야. 있어 근데 매드에터도 똑똑하잖아 할수 있을거야 이거 위치 바꾸기가 좀 많이 귀찮네 아 잠시만 이러면 안.. 아 이러면 안되잖아 아 잠시만 그 문장으로만 들고 맞추려니까 어, 이게 말로만 듣고 맞추려니까 어렵다. 헷갈린다. 형 다, 처음부터 다시 말해줄래? 타이거아이는 쿼츠의 왼쪽에 있어야 함. 쿼츠의 왼쪽? 오케이. 말라카이트는 루비의 반대편 또는 바로 옆에 있을 수 없음. 오케이. 루비는 타이거아이 바로 옆에 있으면 안 됨. 오케이. 끝이야. 됐어. 됐다고? 어. 자,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이 안 된단 말이지. 최고의 정밀도를 위해 균형 바늘이 세 번째 쿼츠를 향하도록 한다. 균형반을 오케이, 뭐 조정 가능한 게 있어. 쿼츠를 향하도록 한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써있거든? 대신 말라카이트 쪽으로 향하게 하면 시간을 저장하기에 더 좋을까? 라고 삐뚤게 적혀있고 모든 것이 최적의 정확도로 설정되면 오른쪽 상단 기어를 시계방향으로 두번 돌려 시계를 감는다. 시계방향으로 두번 돌려. 한 번, 두 번. 돌렸어. 뚜껑이닫히면 시계를 열두시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 일단 이건 안되는데 오 and then a 어, d there. Oh, t 어 어, s a Tessa, Tessa, Tessa, Tessa, 로 e s s a Tessa, Tessa, t 어어오오오 뭐야 흰색 까마귀가 시계로 빨려들어갔어 어? <웃음> 흰색 까마귀가 시계로 빨려들어갔어 오 이, 이거 이거 아까 형이 말한 그것처럼 그 가리킨다 내가 막 불러줄게 시침은 12시에 고정이고 분침이 3시 3시 3시 6시 3시, 3시 6시 6시 3시 어 이렇게 한, 한 세트인데 어, 15, 15, 15, 30, 15, 30, 30, 15. 이렇게 가르켜 이걸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죠, 제가? 지금 힌트를 얻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내가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아, 그건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기차 그 방향 같은데? 잠깐만. 북. 기차 방향? 아. 오. 오. 북, 북, 북. 동남 동동동 남동 남남동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내가 다시 <웃음> <바스도> 불러줘 <웃음> 어 남남동 대당 <다> 오자 <웃음> 3장으로 가자고 좋아요 재밌구만 또 우린 미래로 간다 현대 현재로 간다 라 해야 되나 3장 동물에게서 시간을 추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제 사람에게서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죠. 시간을 추출하는 거구나.. 레르켄는 시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죠. 그래서 그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주기로 했어요. 다음 이.. 예, 그.. 그건가 봐요. 제가 방금 시계에 흰 까마귀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어어.. 그니까 흰 까마귀한테서 시간을 추출한 것같아 근데 왜 시간을 추출한거지? 영생을 살기 위해서? 모르겠네 자, 37년도로 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완전 바뀌었네요 그러네요? 이상한.. 저택이, 저택이 생겼어. 저택이 하나 생겼는데? 어 문이 닫혀있어요 열려 열리지 않고 전구가 어, 전, 위쪽에 전구... 매달려있는데 킬 수가 있어 이거 전구 어.. 전부 다킬수 있고, 키면은 중앙문에 불이 들어와 응 다른 곳에도 전구가 있어. 오른쪽으로 돌려서 다른 모든 전구를 다 켜봐. 오케이. 다 켜보는 계속. 중. 계속. 자, 전부 다 켰고 갑자기 댕 소리가 음. 나면서 문이 안 열려. 그러네. 왜안 열리냐 이거. 열릴줄 알았는데 왜 댕소리만 나고 안열리냐 꼴밖에 아니면 이게 있는거 아닐까? 따로 열리는 그전구 어, 그 그렇겠지. 코드가 따로 있는거 같은데 어. 그게 아마 지금 이 3장의 최종 목표일거야 음. 왜냐면 항상 여기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그 버스정류장에 선로를 입력하는게 최종 목적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목적이겠죠 으자 오른쪽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보자 오케이 이제는 딱히 막 시간 같은 게 없네 응 음. 전화기가 뭐? 나왔습니다 어? 나랑 같은 전화기인가? 그.. 번호 뭐뭐 써있어? 1 2 3별4샵0 그렇게 7개? 응 음. 나도 7개가 있는데 5 6 7 플러스 8 물결 표시 9 이렇게 있어 음 전화기는 안 들려지고 어? 내가 맨 처음 버튼 5번을 눌렀더니 수화기에서 글자가 나왔어 오, 난건 알지만 끊지마 이건 꼭 말까지만 써있네? 오, 나도 1 누르니까 나와 뭐라고 그랬어? 써있어? 1, 1, 2, 3 이거 입력하는 거마다다 나오는데? 입력하는 거마다다 나오고 전화기를 누르면 리셋돼 이거 우리 100% 말이 되게끔 순서대로 이어야 되는 것 같거든? 음. 한번 1번부터 문장을 얘기해볼래? 오케이 01234순서고요 0KOL 음. 이라고 지은거 널 위해 새로 하나 만들었어 1 퍼부어서 무섭더라고 2아 레르케 드디어 3 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내말 듣고 4 해야해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 만들어둔 게있 거든 너랑 친구가 될 녀석 말이 자 지금 이게 9번이거든? 사랑 9가 이어져요 지금 어어 4가 다시, 다시 얘기해줘 해야해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 만들어둔 게 이. 자, 5, 4, 9예요 5가 뭐냐면 난건 알지만 끊지마 이건 꼭말 해야해 잠시만 <웃음> 내가 3번이 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내말 듣고 그니까 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한다고? 고? 어 9번이 거든 너랑 친구가 될 여성 마리지가 되는 거 같아서. 아, 그럼 9 다음 숫자가 뭐지? 3이야. 933. 했는데 어쨌든 내말 듣고. 어쨌든 내말 듣고 위층에 가 봐. 이게 말이 돼? 일단은 별 샵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자. 이게 지금 문장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약간 읽기가 힘드니까요. 보류를 하고 여기 지금 내가 7번 문장 있잖아 전화를 받았구나 너한테 정말 만 이라고만 끊겨있거든? 이게 아마 맨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나 2번이 아, 레르케 드디어거든? 아... 그럼 2번이 맨 처음이네 2번, 내가 지금 플러스랑 나... 물결 표시 안본 것도 기억을 해놔야 돼? 어, 어, 어내 응. 별이 은 메시지를 남겼었어 별? 잠깐 아직 화! 잠깐 아직 화... 난건 알지만 끊지마! 별 다음 거? 5야 그러면 아 그러네 그러면은 2, 7, 별, 5, 4, 9, 3이야 지금 3으로 끝났지? 어 샵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러 가봐거든? 형 플러스랑 그거 눌러봐 다른 어, 눌렀어 플러스가 가려고 어두운 탑이 있거든 니 끝이야 다른 문장 어 물결 표시는 있어? 사라진 니네 까마귀 알지? 니가 이름을 까지 써있어 3 다음에 그거구만 내말 듣고 있어? 아... 3 다음에 물결 표시 사라진 니네 까마귀 알지? 네가 이름을... 이름을... 아 오케이 콜이라고 지은 거널 위해 새로 하나 만들었어 그 다음 0이야 물결표 다음 0 어? 그 다음 지금 안쓴게뭐 있냐 1이랑 6이랑 8샵안 썼다 샵아 나도 좀 적으면서 할까? 잠깐만요 2, 7, 별, 5, 4, 9, 3, 물결, 0이야 자 제가 지금 안쓴 번호가 6번 그리고 플러스거든요? 나 1번 샤압형은 6번 플러스 잠깐 8번도 안 썼네 자아 레르케 드디어 전화를 받았구나 너한테 정말 많은 메시지를 남겼었어 잠깐 아직 화난 건 알지만 끊지마 이건 꼭 말해야해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 만들어둔 게 있거든 너랑 친구가 될여 녀석 말이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내말 듣고 있어? 내말 듣고 있어? 이게 맞나? 내말듣 화내는 건 내가 돌아갔을 때 해줘 네? 이거지 않을까?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맞나? 맞는것 같은데? 내말 듣고... 6번을 3번 사이에 넣어보자 내말 듣고 화내는 건 내가 돌아갔을 때 해줘 그 다음에 또뭐 없어? 니가 안쓴 번호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러가봐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러가봐? 까 그게 8번 다음이다 방금 말한게 뭐지? 샵이야 샵 샵! 8번 다음에 샵이야 퍼부어서 무섭더라고 를 어디다 넣어야 돼? 근데 이거 뭐. 생각하면 이거 형 퍼즐을 풀때이게 우리가 번호 다섯 개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문장이 아예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다 함정 문장이 있을 수도 있나? 3 다음에 8? 내말 듣고 위층에 가봐 훨씬 더 좋을 거야 죽지 않는 녀석이거든 어 이것도 말이 되네? 음... 3번 다음에 8번! 이게 이게 더일이 있어 말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아니, 문장을 왜 이렇게 딱 끊어 놓은 거야? 이개그지 같은 게임! <웃음> 그러니까. 개빡치게 하네. 아, 레르케, 드디어 전화를 받았구나. 너한테 정말 많은 메시지를 남겼었어. 잠깐, 아직 화난 건 알지만 끊지 마. 이건 꼭 말. 해야 해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 만들어둔 게 있거든 너랑 친구가 될 녀석 말이지 진짜 말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내말 듣고 위층에 가봐 훨씬 더 좋을 거야 아냐 아니면은 내말 듣고 있어? 사라진 니까마귀 네 알지? 네가 이름을 콜이라고 지은 거 너를 위해 하나 새로 만들었어 있어가 너무 더 자연스러운데? 그지 있어 하고 사라진 니 까마귀 알지 니가 이름을 코리라고 지은거 너를 위해 새로 하나 만들었어 위층에 가봐 훨씬 더 좋을거야 죽지 않는 녀석이거든 어어. 똑같진 않겠지만 보러가봐 화내는건 내가 돌아갔을때 해줘 여기까지는 문장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지금 몇개예요 사용된게? 12개 어? 1 2개 그럼 오히려 2개를 빼야돼? <웃음> 여기 서 2개를 빼야된다고? 저... 그냥 8번까지만 쓰자고? 그러니까 샵이랑 6, 1이랑 플러스를 빼고 이렇게만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 그래 자, 내가 숫자를 불러줄게. Uh -huh. 2 2 7그 다음에 별2 7별5그 다음에 4 4 9 3, 3. 물결표 그 다음에 0 0 8 야, 너 수학이 눌러봐. 오, 정답이었다. 와, 야, 이, 풀었다 이 밑에 있는 똑같진 않겠지만 보러 가봐. 화내는 건 내가 돌아갔을 때해 퍼부어서 무섭더라고. 가려고 어두운 탑이 있거든. 요 함정 문장이에요. 음,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와, 이건 그냥 진짜 어렵다. 휠로 올라갈 수 있다. 오 마이 갓. 잠시만, 나 지금 현실에서 지금 비가 퍼붓고 있어. 퍼부어서 무섭더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지금 밖에 비 오냐? 자, 나는 자. 올라오니까 어. 책상이 있고 책상에 무슨 재봉틀 뭐막 길이 재고 뭐 아무튼 세공 도구 같은 게 있어. 저기 잠깐만 멈춰봐. 콜이라고 했던 거 K O L 맞아? 어 K O L. 잠깐만 기다려. 대문자 K 소문자 O L. 내가 지금 위에 올라왔더니 세 장이 있고 음. 세 장에 세 글자를 쓸수 있는 알파벳이 적혀 있거든? 어아어 음. 아, 어. 그랬더니 세 장에 로봇 까마귀가 있어 이름을 입력했더니 작동하기 시작했고 음. 그 까마귀를 누르니까 눈에서 빔 나와 빔 비밀하기보단 그냥 빛이 나오는데 나는 이그 까마귀에 설계도가 있어 어 얘를 건드리니까 아아 아. 아. 아. 으아, 이렇게 똑같이 우는데? 게, 계속 규칙적으로. 아! 아니, 근데, 나는 조작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양초를 눌러야 하나, 이거? 이게 약간 성대모사, 아니, 성대모사래. 그, 모스보호 같은데? 세 개씩 묶어서 네개 나온다고? 아, 야, 이거 전구 힌트인가봐.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자, 이게, 얘가, 아, 할때 눈에서 빔 나온다고 했잖아. 그게, 전구를 켜야되는 위치네 아 내가 내가 얘기해줄게 꺼짐 잠시만, 전구... 켜짐 꺼짐 켜짐 켜짐 켜짐 꺼짐 꺼짐 켜짐 켜짐 켜짐 꺼짐 됐다 오케이 자 내려가 봅시다 너할수 있는 거 없지? 어 나, 나와서 아! 뭐야! 어? 그럼 안되는데? 지금 전구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힌트가 하나 둘셋넷다요 나머지 절반이 오, 있어야 되나? 어 그러네 나머지 절반을 너한테서 얻어야 되나 보다 자 일단 이집 끝났고 우리 잠시만, 집 들어갈 때마집 조금만 더 볼게 어 오케이 난난뭐 없는거 같은데? 설계도만 있어 전구 배치랑 비슷하다고? 어 근데 이걸로는 뭔가 알기 힘든 거 같은데. 아. 아 형. 형그 까마귀 그 모스 부호로 푼게 대문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이야. 어. 나도 알아. <웃음> 나 이미 입력 다 끝났어. 아니 반대쪽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어 근데 내가 먼저 얻은 힌트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건물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게 오른쪽이지 않을까? 어쨌든 미리 입력은 해놨거든 내가? 그래, 너도 음. 얘기해줄게 저택으로 가봐 자 오른쪽에 있는 전구들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음. 오른쪽에 정중앙 거 하나 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왼쪽에 전구 세개 전부 다 키고 왼쪽? 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전구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키고 음. 또 넘어가서 왼쪽에 있는 전구 1,2번 켜켰어자 그럼 다시 문으로 돌아와봐 저택문 어 지금 오른쪽에만 지금 불들이 들어와있지 그거 그대로 꺼켜꺼켜 꺼, 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해봐 꺼켜꺼켜켜꺼꺼켜켜켜켜꺼 오케이 됐다 어 오케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힌트를 다 입력한거고 이제 두번째 집 가자 우체국 제 k 오케이 아니 이거 아까 했던 거랑 지금 했던 거랑 헷갈려 아 이게 나머진 d 같다 전에 있던 집에서 설계도 가운데 그러니까 절반은 까그 로봇 봇마귀머머리있있었 나머지 지절은지지내화화에있 있는 그 전기통 t 는 딸깍이 표시가 돼 있었거든 그 n g This is a good t h i 아, 이거 모스부호를 치는 기계야. 모스부호를 내가 칠 수가 있어, 직접. 근데 모르겠어. 이거 무슨 모스부호를 쳐야 되는 거지? 방금 내가 얻은 모스부호가 그거야, 그러면? 내가 알려줘? 어, 알려줘봐봐. 내가 해줄게. 음.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야. 어, 잠시만 더 짧아, 그거보다 이거 입력할 수 있는 게 어, 아, 그래?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 이, 이건 전구가 여긴, 맞아요 여긴 10개만 칠수 있어 어... 내가 아까 얻은 힌트는 12개였으니까 여기에 만든 게 아니야 형은 요 우체국 들어가면 뭐 있는데? 난 니가 아까 봤던 게 이건 거 같은데 나침반 같이 생긴 십자 표시 밑에 숫자가 44, 46, 48 있고 그 바로 위에 또 버튼 있고 위쪽에는 34, 36, 38 위쪽에는 24, 26, 28 어! 여기 맨 위쪽에 열려있는 사물함이 있어 이게 그거네 사물함 음. 여기 뭐야 몇번이야 여기가 16번 사물함에 열려있는데 레르케 너와 함께 시계공방을 복원하게되어 정말 기뻐 우리는 곧 다시 제대로 된 가족이 될거야 공방 지하실에서 만나 라고 적혀있네요 공방 지하실? 그러면은, 그, 시계공방을 가보자. 그래, 여기는 지금 아직 아닌가 보다. 돌아가자. 어, 근데, 어, 들어올 수 있는데, 겨우도. 어? 그래? 어, 근데 지하로 내려갈 수 있어. 어, 그러게. 저거 어네 아, 이게 뭐냐, 이거. 하, 아, 이게 뭐냐, 이게. <웃음> 뭐야, 이거. 둘다한솜 나와. 어? 형 내가 옆에 온오프가 있어서 이.. 그거 뭐냐? 형은 뭐 있어? 나도 온오프가 있어서 켰는데 영상이 어. 같은게 돌아가면서 어. 가..뭐야 다시 꺼졌어! 뭐가 나왔어 영사기에서? 자영상기 화면에 타이머 같은게 나왔다가 음. 내가 알맞는 문양의 버튼 지금 버튼이 9개 있거든 그 어, 어, 화면 똑같애, 옆에? 나도. 그거를 응. 지금 아예 아,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잘못 눌러도 꺼져 으흠. 다시 한번 켜볼게 화면 좀 보자 나도 해볼게 총 3개를 입력해야되나봐 점이 3개 그려져있거든? 뭐야 형 나는 이걸 키니까 까마귀가 나와 어? 진짜? 아야 야, 다시, 아, 다시 키고 번, 얘기해줘 번갈아가면서 해야된다 번갈아가면서 얘기해 아 까마귀가 오케이. 나왔다고? 어 나..나 나 누른다? 어. 나 뱀! 어, 하나..하나 둘셋 하고 서로 말해주세요 뱀! 뱀! 뱀! 뱀! 뱀! 이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꺼졌다 이씨 동시에 켜서 내가 까마귀 그 다음에 형뱀 이렇게 순서대로 하자고 그래 오케이 하나..둘..셋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뱀! 뱀2 숫자 2 <웃음> 숫자 2? 오, 뭐야 이거 숫자 2가 있다고? 나도 못 눌렀어. 아니 없어. 나도 선택지 없는데 숫자 2가 나왔어. 뭐지? 뱀을 두번 눌러야 되나? 아야 숫자 2가 지금 아홉 개 이렇게 번호 위치가 있잖아. 이게 지금 on으로 하면은 버튼이 돌아가는데 두 번째 있는 걸 눌러야 돼. 어두 번째 있는 걸 눌러야 되나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다시. 하나. 자 하나 둘셋 치고 까마귀. 까마귀, 그 다음에 뱀. 음, 1나왔어 1. 어, 나 오케이. 톱니를 눌렀는데 꺼졌거든. 아, 너랑 나랑 같은 위치로 맞춰야 되나? 봐 버튼을 아, 진짜. 이거, 그거 아니야. 난 숫자가 나왔잖아. 내가 1 나왔는데, 1번 위치에 나비가 있었어. 그럼 형한테 나비라 말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웃음> 아닐까 맞을 거 같은데. 그거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잠시만. 내가 지 실험을 좀 해볼게. 됐다 나도 이제 어. 1번 위치에 나방이 있거든? 너도 지금 꺼져있는 상태고 나방이 1번 위치에 있지 어자 맞췄어 지금 번호를 내가 같은 위치로 너와 맞췄단 말이야 야 한번 해보자 이 상태로 어, 그, 오케이 자, 아, 잠시만 그러면 나방, 모래시계, 뱀, 늑대, 열쇠, 톱니 이 순서야? 어 맞아 자 간다 하나, 어. 둘, 셋 까마귀 까마귀, 뱀 4 4 5응 모래시계 눌러볼게 모래시계 그 다음에 6 이상 어? 7을 눌러보자 늦대아나 늦었어 아 나도 나도 늦었어 와야 뭐야 이거 무슨 표시야 이거 7보다 크다였어? 6보다 크다였어 6보다 아, 크다 이 이거를 알아내야되나보다 그리고, 보니까 이거 나방의 위치네. 1이라고, 그 숫자 떠던 거. 뭔 소리야? 그리고, 그, 다, 내가 모래시계 누르라 했을 때뭐 나왔는지 알아? 뭐? 톱니 빼기 2가 나왔어. 음, 톱니가 3번이니까 빼기 2면은. 그래서 모래시계 눌러라 했어, 내가. 와, 너그 짧은 시간에 되게 대단하다. <웃음> 어, 그럼 1이 맞네. 근데 그럼 아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6하고 화살표가 위로 있었거든? 그러면 뭘까요? 육? 육하고 화살표가 아육 위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톱니를 눌러야 되네. 어 그러, 그런 그런 것 같은데. 와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이거 내, 이게 그냥 이건 그냥 내 예상인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문제마다 눌러야 되는 버튼이 결국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는 그 버튼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야그 그치. 어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번호로 얘기할까? 문장 하지 말고. 아니 그냥 떠오르는대로 해 떠오르는대로 어, 대로 어, 어. 해자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 음흠. 하나 둘셋자 까마귀 까마귀 뱀뱀7 맞네 나방 7 5 오. 오, 뱀 더하기 3뱀 더하기 3 4 모래시계 어. 1 오른쪽 톱니 오케이 육위에 상, 사다리 사다리 <웃음> 형 인형, 인형, 인형 오케이 어 열쇠구멍 플러스 이 나방 나방 나뱀8 8뱀팔팔팔 늦대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쉬뱀뱀뱀이 아래 열쇠 열쇠 오케이 이 톱니 품니 다시 뱀뱀오 대각선 아래 그 까마귀 <웃음> 오케이 탈출이 뭐야 사..사다리? 사다리 아! 열쇠야 형 열쇠야 아나 틀렸어 난 맞췄는데 어떡하냐 그대로 틀려도 돼 상관없어 다시 처음부터 가자 아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난 맞추니까 기계가 돌아가 계속 진짜? 나 어떡하냐? 아끌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다시 할수 있어. 아 다행이다 와. 다시 처음부터 해볼. 우리, 우리 다시 해볼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까마귀. 아. 뱀. 구 나방. 아, 오. 나방 모래시계. 오 모래시계. 그다음에 일 아래 톱니. 오 대각선이 사다리 사다리 열쇠 빼기 3이니까 2명 늑대 더하기 3 모래 아참 맞나 나방 나방 나방 오케이 그 다음에 7 으르렁 늑대 늘렁 오 대각선이니까 까마귀 7 7오 기계 톱니 기계, 톱니, 쉑, 뱀 늑대 마이너스 3 까마귀 탈출 됐어! 오케이. 오케이 뭐 나와? 여기 나침반이 나오는데 북동쪽으로 두 번이 체크가 돼있거든? 나는 남쪽에 하나, 남동쪽에 하나 있어 오케이 형 이거 그거 아니야? 형 은행? 은행이 아니라 저거 택배? 택배? 어 우체국? 어? 야! 이거 전력 들어와서 다시 위로 올려봐 어불 들어왔지? 어어 어. 라디오, 라디오 있어. 있어? 이것도 한번 틀어보자 다시 처음부터 오케이 혹시 문장 앞쪽이 점점점이야? 어 점점점이야 그럼 내가 먼저야 이번에 힐레백에 있는 요양원 환자 3명이?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중이 이거 살짝 그건데? 저게 <웃음> 뭐냐? <웃음> 그, 이번엔 인간을 어찌? 가지고 시간을 추철해서 음. 이제 사람을 납치하고 있구나 자, 다음 건820 바로 앞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아말리 레이븐이 스위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공방을 음. 다시 열어서 레이븐의 시계공방의 영광을 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 중간 경찰은 어젯밤 요양원에 있었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환자들을 찾는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112로 바로 뒤쪽에 음. 우체국의 수해는 복구되었고 모든 우체통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4번 우체통엔 이미 편지한 통이 와있습니다. 34번? 오케이. 어헝. Uh -huh. 비극적인 요양원 사건이 마을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쳤습니다 부디 이 실종 사건들이 5년 전처럼 미해결 상태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차 운행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을의 역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시계탑의 관대한 후원자인 클라리사 샤르가 지난달에 사망 했습니다. 다음주 개장식에서 우리는 그녀를 기릴 것입니다. 오케이 지금 가장 큰 단서는 34번 우체통인 것 같아요. 자, mm -hmm.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열었죠? 그죠? 뭐, 어, 맞아요, 나침반? <웃음> 어, 나침반 방향 알려준 거, 네 개의 침을 그대로 입력했더니 바로 열었고, 자, 오케이. 거기에 쪽지가 우체국 전보, 너무 길게 자리를 비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내 발명을 끝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게. 정말 짧게 느껴졌어 이제 우리는 네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길게, 길게 살 거야 네가이 메시지를 반복하면 다음 길로 안내할게 뭔 소리야 이게 어! 거기 길게 짧게 라고 막 말하는 걸 문장 좀 다시 읽어줘봐 자, 처음에 길게 응. 짧게 짧게 길게 길게 응 mm -hmm. 이게 끝인데? 이걸 두번 반복하라고. 아 반복. 오케이 됐었다. <웃음> 어 죽인다 퍼즐 진짜. 뭐지? 보스보를 보내는데 구멍 같은 게 열려서 빛이 나는데. 어 그게 전구야. 전구 힌트라고 그게. 아 오케이 이래봐. 형 내가 불러줄 테니까 형이 좀 적어줄 수 있어? 어 오케이. 끔켬끔끔끔켬켬켬끔 g u 끔 끝. 어. 하나 둘셋넷다 m gum, gum, 열열 m 열 u m g u 맞아 맞아. gum, 내가 먼저 입력을 좀 해볼게. 어허. 아, 그렇지, 자불러 줄게. 끔켬끔 오케이. 켬켬켬 오케이. 켬켬켬 오케이. 켬켬켬 웰컴 켬 마이 하우스. 들어가자. 어 엥. 엄청 화려해보이는 외관에 비해서 안에는 그냥 헤어인데요 하하하하 <웃음> 나 요거 좀 말해줄게 어 청호 화면에 위에 사다리가 있길래 눌렀어 어 나도 사다리가 내려갖고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문장이 하나 나왔어 나도 스위스에서 많은 세월을 보낸 덕에 마침내 시계작업을 끝낼 수 있게 됐어요 레르케의 마지막 얼굴이 기억납니다 의심과 짜증, 두려움이 섞여있었죠 할수 있는 게 없네. 올라가자. 으흠. 다시 사다리를 3분... 누르고 으흠. 또 문장 나왔다. 읽어줄게. 레르케의 시계를 두 번이나 확인했고 분명 제대로 작동했어요. 처음 동생은 시계를 원치 않았어요. 내 선물들이 이젠 귀찮다면서요.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화자뿌시래기가은게 있는데? 또 사다리 내렸어. 시계 표면의 작은 균열이 이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우리둘은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전 계속 동생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위에 올라왔더니 넌뭐 있어? 나 피클통 같은 거 있어. 거기에 파란 반딧불이 들어있니? 아니 안 들어있어. 어? 피클통 하나밖에 숙소가... 없어? 4개가 있고 숫자가 적혀있어 불러봐 왼쪽부터 부를게 어? 1011 1308 어? 1111그다음에 108이겠지 그렇 180아180 아, 180. <목소리> <목소리> 지금 나도 똑같이 있는데 내 병에는 파란색 불들이 들어있거든? 근데 아무리 눌러도 뭐 반응은 없어 일단 사다리부터 다시 내려보자 그러면 오케이 문장 나왔고 몇 년간 우리의 삶에 더할 시간을 모아왔는데 동생에겐 시계가 시간을 훔쳐온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게 해줄거라고만 했지요 음... 올라갔더니 더 많은 병들이 있어 나도? 사다리도 저... 내리고? 하지만 레르켄는 시계 속으로 사라졌고 전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헐 영생을 살려고 시계를 연구했다가 동생이 시간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나는 지금 혼자 남아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시계를 쥐고 있던 그 모습 이후 전 동생을 다시 볼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레르케구나 아씨 아직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자, 가장 맨 위로 올라왔고 중간에 조그마한 탁자가 있고 그 위에 비어있는 피클병이 하나 있고 숫자가 써있지 않아 나도 눌러볼게 어? 나 안에 파란 빛이 들어갔어 나도 117난 118! 오잉? 오잉? 뭐지? 당신은 자. 이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힘들게 모은 시간을 버리려니 아쉽네요. 엥? 난 원래 출구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었었는데 당신과 친구가 감세하고 있길 바래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희생한 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다음 눌러볼게. 어. 형, 형 문장 뭐라고? 당신은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힘들게 모은 시간을 버리려니 아깝네요. 음.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겼더니 당신은 삶에서 118분을 잃었습니다. 어 나는 117분을 잃었습니다. 이케의 삶이 118분 길어질 어수 있었는데. 나는 아말리의 삶에 117분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내르케의 시간을 써서 이 게임을 플레이한 거고 나는 내 시간을 써서 아말리한테 준 거야? 그런 건가? 음. 아말리가 내 시간을 쓴 거야? 아, 이 스토리가 조금 난해한데 이게 좀몇번 음.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한 번의 그러니까. 이야기는 조금 난해한 것 같고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응. 음. 막 너무 허무 맹랑하게 뭐야 이게? 이 정도는 아니고 지금 뭔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한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이 영상을 보시고 해석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딱 유도가 된다고. 음, 만능이지. 믿고 있겠다고요 우리 장작분들 자 이렇게 틱톡 게임을 무사히 다 마무리했네요 어땠어요 레드에터씨 게임이 엄청 참신하고 일단은 멀티인데도 온라인이 아닌게 진짜 특이했다고 생각 진짜.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제작진이? 응 음, 제작진이 엄청 똑똑하고 각자 시점이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 그 연결돼있지 않음에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게 재밌는 경험이었다 저도 되게 온라인일 줄 알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재밌었네요. 그 이러면은 그것도 될거 아니야? 1대 다수도 될 걸? 아니면 양쪽 다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럼 게임이 너무 쉬워질 것 같아. 머리 안 좋은 사람 여러 명 보여. <웃음> <웃음> 뭐, 우리는 둘이서 잘 해냈구만. <웃음> 역시 게임 잘 쓰들. 재밌네. 아, 이거 좀 스토리를 좀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게임이네. 와, 아쉽다 스토리까지 완벽하게 딱 파악이 됐으면은 진짜 기가 막혔을텐데 이래서 나는 추상적인 스토리 별로 안좋아해 난 직관적인게 좋아 일단 형제 이야기였던거는 확실해 실루엣만 보면은 뭔가 남매 같기도 하고 남매라고 하자 그러면 시간을 추출해서 같이 더 많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추출하는 과정 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서 동생이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혼자 남아서 이렇게 계속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플레이어를 이용했고 어떻게 시간을 더 빼앗아서 병에 넣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드웨터의 시간은 주인공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했고 나는 형제들의 시간을 빼앗았다 그지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 불었다 그렇지 그렇지 결과적으로 매드웨터만 손해를 봤다 <웃음> 그렇지 제 손해봤지 그런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게임 자체는 진짜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지응자 음. 틱톡 어 Tale f 2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매드웨터 고생했다 재밌었어 음, 응 형도. 생어 앞에 봅시다 다들. 안녕. 바이바이. 안녕. 유바. <목소리>